자 여기 사각 어, 파워포인트에서 네. 사각형을 그립니다. 네. 그다음에 둥근 모서리 사각형을 그립니다. 네. 여기다가 상담 전화라고 네. 입력을 합니다. 네. 자 그다음에 여기다가 전화번호를 하나 적습니다. 적습니다. 자 전화번호를 하나 적어서 여기다가 집어 넣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글자를 키웁니다. 네. 자, 적절하게 글자를 키우고요. 자, 그 다음에 폰트. 자, 폰트를 예쁜 폰트로 하나, 네. 저는 팀원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쁜 폰트로 넣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팀원체로 하지 말고 일단 일반체로 한번 가보죠, 먼저. 일반체로 간 다음에 팀원체로 바꿔볼게요. 자, 폰트로 갑니다. 상담 전화도 글자를 키웁니다. 적절하게요. 자, 자 이렇게 하고, 제가 흰색과 빨간색으로만, 흰색과 빨간색으로만 얘를 그릴 건데 잘 보세요. 자, 클릭해서 도형 채우기에서 빨간색. 네. 윤곽선은 없애겠습니다. 네. 그리고 얘는 도형 채우기에서 흰색. 네. 그리고 윤곽선을 없애 버리겠습니다. 그리고 글자 색깔은 빨간색. 여기 글자 색깔은 흰색. 네. 자, 그러면 이게 상담 전화 묶고 하나 만들어진 거예요. 네. 자, 이거를 그대로 붙잡아서 복사합니다. 네. 복사합니다. 복사합니다. 네. 이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얘하고 얘하고 글자 폰트를 뭘로 바꾼다고요? 네. t 드로 바꿔보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얘하고 얘하고 글자 폰트는 네. 나눔으로 해보겠습니다. 나눔. 나눔. 그죠? 나눔에서 스퀘어, 나눔 스퀘어 폰트 정도로 할까요? 예하고 예하고는 배달의 민족 폰트로 하겠습니다. 배달의 민족 주아체, 한나체, 아니면 도연체, 도연체, 도연체를 볼까요? 네. 자, 여러분들이 보시면, 똑같은 상담 전화 문구를 하나 만들었는데요. 폰트가 어떤 거냐, 어떤 폰트를 쓰냐에 따라 가지고 느낌이 완전히 다릅니다. 네, 네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게 영, 이, 이런 걸를 만들 때, 어, 이런 디자인할 때 폰트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폰트가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폰트를 적절하게 어, 좋은 폰트를 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는 것을 알려드리면서 알려드리면서 자 그러면. 이, 이, 이걸 만든 거를 그림파일로 저장할 거예요. 나는 요게 좀 좋아서, 저는 이 팀원체를 많이 쓰니까, 이체가 좋아서, 얘를 블럭 지정한 다음에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해서 그림으로 저장할 겁니다. 그림으로 저장. 음, 그림으로 저장해서요. 그래서 이거를 상담, 문의, 전화, 이렇게 해서 하나 만들어서, 이제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으로 얘가 이만큼 요 문서가 저장이 된 거예요. 네. 실수 많이 하시는 분은 얘 하나만 클릭해서 저장하면 사각형만 저장되는 거예요, 여러분. 전체가 다 블럭이 지정된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해야지만 이 그림으로 저장했을 때 전체가 다 저장이 됩니다. 그거를 주의하시면 되세요. 자, 그러면 OBS로 가세요. OBS에 가서 여기 보게 되면, 여기 보게 되면, 플러스 버튼 보이나요, 여러분? 예, 버튼 눌러서 이번에는 이미지 예, 이미지를 선택해서 이미 선택해서 확인을 눌러서요. 자 찾아 보기 눌러서 아까 만든 어, 금방 작업한 이미지 어, 상담 전화 문구를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클릭해서 저 사진에 가면 쭉 찾아보면은요 여러분 아까 상담 어, 문의 전화 어, 상담 문의 여기 있네 그죠? 만든 거를 열기 이렇게 누르면 확인하면 은 이렇게 지금 만들어놓은 상담전화가 들어오는 거죠. 이걸 여기다가 이렇게 대체할 수 있겠죠, 여러분? 이렇게 대체를 하게 되면 자, 글자가 들어갔을 때 하고요. 이미지가 들어갔을 때하고 어, 차이가 또 깔끔하게 차이가 따, 따로 나요. 그러면 지금 이미지를 또 집어넣고자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이미지를 집어넣으시면 되고요. 글자가 필요하신 분들은 앞서 배웠던 이렇게 텍스트를 이용해서 어, 집어넣으셔도 됩니다. 어떤 게 들어가더라도 상관없어요. 필요한 거는 내가 어떤 형태로 광고를 할 것인가가 중요하겠죠. 글자를 써서 광고를 하든, 이미지를 넣어서 광고를 하든 본인들이 어, 하면 되는데 대부분 어, 제가 지금 텍스트형 광고를 예를 들었지만 들었지만 어, 들었지만은요 어, 보통은 본인 회사 로고 이해되시겠어요? 본인이 강조해야 되는 로고 이미지 이런 것들이 꽤 많이 들어가요. 회사 이미지가 있는 분들은, 회사 이미지가 없는 분들은 보통 글자니까 텍스트 어, 연락처 광고니까 그런 경우에는 그냥 텍스트로만 해도 여러분들이 특별히 파워포인트를 몰라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만약에 만약에 어, 내가 텍스트 말고 이렇게 회사 로고도 같이 들어가야 되고 하면은 이런 것보다는 그죠? 이런 것보다는 좀더 깔끔하게 이미지를 만들어 집어넣는 게 훨씬 더더 더 나아질 수 있다는 걸 설명드리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OBS에서, 어, 텍스트하고, 여기 나머지 이제, 그 뭡니까, 저, 이미지를 집어넣는 방법까지 안내해드렸어요.